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는 분들 다양하게 전화 오는데 현재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다가 지금 폭락위기인데 사실 이것도 믿을 수 있지 않는다. 예전에 4년 전에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너도 나도 교수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다. 영끌로 오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아파트를 구입 못하면 평생 구입 못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또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것 같고 뭐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나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치료사도 아닌데 졸체 심리치료사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도 걱정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도 걱정입니다. 실제 우리는 심리적으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아파트를 구입 못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그리고 현 입장에서도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파트를 팔았는데도 이게 잘 팔았나 못 팔았나 또 걱정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뭐 어느 정도 대부분 인터넷 뉴스에서도 지금 아파트를 구입 못하면 은 벼락거지가 되니많이 오만잡다한 소리가 다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없어서 아파트 구입을 못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구입을 할까 말까 망설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방금도 지금 11시 반까지 제가 조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운동을 하다가 왔는데 와서 댓글을 읽어보니까 또 다양하게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다양한 전화가 왔었는데 실제 그중에 전화 하나는 영상에 올리 놓을 정도로 제가 짜증이 날 전화 였는데요 정말 다양한 전화 옵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어쩔 수 없이 뭐 감수는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게뭐 별거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해 보신 분들이 그나마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는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를 믿지 말고 본인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수들도 믿을 입장은 안 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사기꾼들은 있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사기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났죠. 현재 전세 사기 말고도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피가 7천, 8 0 5 0 0 0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소위 말해서 급한 분들, 돈이 급한 분들, 마음이 급한 분들, 뒤통수를 그냥 내리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그 구독자 분들한테 뭐 물어보셔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고마워하고 싶고 이제는 회원분들 위주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옥석을 좀 가릴 때도 안됐나 싶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뭐 유튜브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 그리고 책 팔아서 돈 벌었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파트를 먼저 구입해 놓고 그리고 돈을 더 얹어서 되팔았는 인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뉴스를 꼼꼼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은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명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세력들은 엄청나게 또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갭투자 원정대 특별법 나온다. 원정대 투자자들 갭투자 전국에 휩쓸고 돌아다녔죠. 이런 아들 이제 잡겠다고 지금 국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아들이 실제 어떤 군중몰이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또 동역시키고 투자방을 또 만들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동역시키고 말 잘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또 마찬가지 눈티를 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 거는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희 말해서 아파트 다단계가 아닐까? 예전에 뭐 다단계 난리 났었죠. 제가 2000년도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버니까 그런 다단계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교육을 들어봐라. 저는 일단 듣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모르는 걸 배우는 걸참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그래 들어봐라 켜서 들어갔는데 뭐 얘기를 듣고 나오려니까 잡아요. 그래가 뭐좀더 앉아봐라. 우리 그럼 또 성질 내죠. 그래가 뭐 발칵 뒤집어 놓지는 않았지만 조금 소리 좀 지르고 그래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다단계 형태의 지금 또 아파트 투자 사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결국 터지네요. 근데 뭐 그런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고 그렇게 또 동요가 됐는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뉴스에 의해서 아니면 유튜브에 의해서 아니면 카페에 의해서 엄청나게 일반인들이 동요가 되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영컬 오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파트 사라고 해서 샀다 그러면 퍼뜩퍼뜩 팔아야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못 팔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내 주관이 없고 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뭐다주착뭐 지방 쇼핑, 지방주택 쇼핑 몰렸다 뭐 이런 뉴스들은 예전에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상황이 벌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1350명 넘는다. 그런데 전세 사기자가 1350명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 사기를 치는 것들이 또어마어마히 많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알려지자 너도 나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치는 게더 문제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연일 뭐2030연걸에 몰아놨다. 미국 2030은 뭐 연걸 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주식 코인에도 엄청나게 물렸습니다. 아파트에 물리고 주식 코인에 물리고 갈길 없죠. 진짜 나중에 되면 자살했다는 뉴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 뉴스에 보면 은 죽축에 16만 명이 몰렸습니다. 16만 명.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그리고 예비 당첨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왔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 당첨이 되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말까요? 만촌동인데 위치가 좋아서 아들은 자꾸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파트가 가, 너무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도 어마어마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개코나 그때부터 상담비 받고 상담해 줬으면 뭐 돈은 좀 벌지 않았나 싶은데 참... 성격 자체가 그런게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머리를 못 돌려요 제가 그리고 또하나 뉴스를 보게 되면 내집만년1년새 100만명 몰렸다 이거는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영끌족이 100만명이 몰렸어요 이제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인원이 100만명이 될지 200만명이 될지 아니면 50만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토대로 얘기하면 이 100만명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갭투자하고 뭐 원정대에 끌고 다니면서 그 원정대들도 아파트 어마어마 구입했죠. 그 원정대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좀 기다려봐도 안되겠나 싶은데 왜 궁디가 들썩들썩 거리는지 모르겠네. 물론 그 인원이 대구에 다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구에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영골 쪽이 아닌 일반인들, 소위 말해서 통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원들도 아파트에 어마어마의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제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 개투자로 돈을 벌었죠. 사실 남편은 그냥 회사원인데 월급 4,500 받아갖고 아파트 6,7억짜리, 4,5억짜리 그럼 몇 천씩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어, 노력해서 똑똑하게 해서 그렇게 개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팔아라 팔아라 해도 안 팔아요. 네, 구민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공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집단에는 뭐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물렸어요. 근데 물려도 뭐 저는 뭐 크게 아쉬운 건 없답니다. 월세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세월이 지나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시 오르겠죠. 물론 세채다 신축 아파트고 나름대로 세월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도 오르긴 오를 수 있습니다. 옛날 영컬 오적들이 무조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실물 경제에 돈 가치는 떨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대부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기꾼을 얘기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봤다면 은 상대방은 상위꾼인 겁니다. 그게 법적인 사기꾼과 도덕적인 사기꾼. 그렇게 나누질 뿐입니다. 내가 도통,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었다. 그러면 좋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경제가 위로 힘들고 내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싫은 거예요. 그거는 뭐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친구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다단계 옛날에 마찬가지 뭐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단계 교육을 받았는 사람들이 정말 회사 본사까지 가서 그 다단계 회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 다단계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단계를 권유했고 이왕 한두 개살거한목에 사놓고 소비를 하게 되면 돈이 생긴다. 있다고 시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그 다단계, 다른 다단계, 다른 다단계 또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갈 길이 없어지면 은 자포고 자기에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통계로 해서 지금 통계청에서 9 8명이 집주인이 됐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돈몇 천만원 갖고 갭투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제 말이 또 100% 다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부동산에 다녀봐라. 그리고 뭐 다녀봤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녀보세요. 5군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열군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백군데 가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실제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주변에 부동산 적어도 20년 이상 했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뭐 통화해서 마음의 안식처를 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마음의 안식처는 내가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40% 50%의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더 똑똑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0몇%의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은 또한번 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직도 구입하지 못하고 정전긍긍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팔지 못해서 정전긍긍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대기업에서도 440억을 손해보고 아파트 사업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은 440억 보다는 그런 기업에서는 재무가 안좋아 지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진 자체에 사실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 파트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것이고 울산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대구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구가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요. 지금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큰게한 방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은 뉴스를 보거나 전체적인 동향만 봐도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은 대부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하고, 기업들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다 해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2030갭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연걸족 아니면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서 뭐하면 또성부를 내야 된다.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디 너무 덜썩덜썩 거리지 말고 먼뭐 저하고 통화해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뛰어다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저보다 더 월등하게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10중 8구 친해지시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